안녕하세요. 바니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선택의 장애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단순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조차 갈등을 겪으며 의도하지 않은 힘든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로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그 결정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방법 혹시 여러분은 규칙과 규정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칙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틀 속에 가두어 놓는 강력한 에너지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규칙은 자기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타인에게 적용하는 규칙이 더 엄격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규칙도 결국은 자신에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나도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하지 마 하는 말은 엄격한 자기 규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모순은 결국 창조자인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억압하는 규칙이 됩니다. 그러나 규정은 자기를 알고 보다 자기다움을 선택해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야만 선택의 매 순간마다 자기를 규정하고 그 규정의 바탕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악역으로 규정지어 왔다면 선택의 매 순간마다 악역에 걸맞는 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규정할 수도 없다면 악한 결정이 필요할 땐 착한 결정을 착한 결정이 필요할 땐 악한 결정이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결정을 오랜 시간 반복하게 되면 깊은 무의식은 자기 결정에 대하여 점차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이 쌓이고 누적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외부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왜늘이 모양이지? 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불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확대해 본다면 수많은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점들은 바로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의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지금의 선택보다 더 옳았음을 입증할 그 어떤 근거도 없지만 자신의 현재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원인 모를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더 못한 선택일지라도 자신의 현재 선택에 대하여 신뢰하고 만족하고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에만 다른 선택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결국 노예가 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자연스러운 삶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신을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으로 규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바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언제나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고 여러분은 언제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니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